시계에는 태예요, 태. 우리가. 어, 수동태. 원래, 원래 어, 태는 이 보이스라고 하는데요. 보이스. 네. 어. 수동태라는 거는 이제 어떤 태냐면, 어, 액티브 보이스가 아니라 패스브 보이스예요. 패스브패스브란 말이라고 하는데, 수동적인 연습 시작이 요패스브 어. 이런 말을 쓰는 요 능동태는 active v o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능동태가 됩니다. 지가 직접 어떤 행위를 할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 주어가 동사 행위를 하느냐, 당하느냐, 요거 가지고 결정합니다. 자, 몇 가지를 볼 건데, 수동태는, 어, 먼저 첫 번째는, 형태는, 어, 먼저 이거 뭐, 오프가 뭐뭐뭐 있는 형태. 수동태로 나올 수 있는 형태는 누구예요, 그래? 기본형은 뭐니? 어디서 출발하니? 수동태의 기본형은 뭐니까? 이건 아는 애들야 비프로스피피죠. 그죠? 이게 비프로스피피. 근데 비동사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e 이즈도 나올 수 있고, 아도 나올 수 있고, 엔드 나올 수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온 현재일 때고요. 마을 때뭐 나와? 어제 나왔던 뭐가? 어. 현재할 때뭐 나와? 이게. 헤즈민이나오 네. 헤즈민 PP 또는 해부빈 PP 이렇게 나오겠지 네. 어. 만약에 미래 완료는 어떻게 되겠니? Will be? 어, 미, 어, <웃음> 미래 미래 수업이 되는 물위 플스 PP 요 빗자리에 나오고 미래 완료는 올해부 빈이 되겠죠 음. 물론 여기 헤즈자리에 해부가 나올 수 있죠 어, 과거 완료는 헤드빈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니? 기본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 봐봐요 형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러면 현제완료수동태가 동사형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현재 완료가 바로 헤브PP죠 해부 헤브나 아니면 헤드플러스피피다 안가면 이 PP에다가 수동태의 기본형은 아까 뭐라고 어요죠 p 플러스피피입니다 여기다 넣어요 여기. <웃음> 그러 더하면 그 자, 위에는 그대로 have as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더하는 방식은 이렇게 더합니다. 아래 거를 위에다가 적용시키면 돼요. 비동색 PP는 뭐죠? 비니요그 다음에 플러스 PP. 그니? 그래서 have been PP, has been PP가 네. 현재 알고 정리가 나옵다 자, 다음 걸볼까요 이번 미래 완료 수프를 해봅시다. 미래 완료 소프. 쉽지 는 않을 것, 아, 것 같죠? 네. 미래완료는 어떻게 습니다 오일 플러스 해고 PP가 미래완료다 여기다 뭘 더하냐면 뭘 더하냐면 자비동사 플러스 PP를 더하 이게 기본형이잖아요 p <웃음> p 게 더하면 너희들은 그대로 어, 자리에 맞춰서 요거는 PP니까 뭐가 돼요? 빈니죠그 다음에 p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미래완료 좋죠? 다른 데 볼까요? 과거 진행수동태 진행수 <웃음> 만들어 볼까요? 과거 진행수동태. 다양하게 만들어야죠. 어, 과거 알료 진행수동태 볼까? <웃음> 와, 완전. 과거 알료 진행수동태. 기어졌어. <웃음> 상상이나 해봤겠어. 자, 더해. 일단은 과거 알료가 나와있죠 헤드 플러스 뭐. <웃음> 그 다음, 진행형 씁니다. 진행형 은 기본형이 B 플러스 I인데요. 이게 진행이에요. 그 다음에 수동태 시도도입니다 B plus p q 에요이건세 개를 다 더합니다. 과거 완료, 진행형, B plus p q 수동태 그래서 과거 완료, 진행수동태입니다. 과거 완료, 진행수동태. 자, 그대로 내려가으면 h e l p p o r s e 어느 와야 돼? 비동사를 여기다 적용시키면, 인이 되죠. 비동사를 여기다 적용시키면, 인이 되죠. PP가 되죠. 끝. 이게 과거 완료, 진행수동태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다니까요. 기본형만 알면. 우리가 이 형태를 만들 때 알아둬야 될 기본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조합하면 돼요. 기본형을 뭐 한다? 조합하면 된다. 기본형을 조합시켜라. 기본형이 뭐가 있다? 좀 아까 얘기했 대로 이런 거. 완료형과 진행형, 수동형, 이세 가지를 알면 된다. 수동형 이러면 모든 형태의 수동태 형태가 나온다. 맞니? 내말 맞지? 그죠? 얼마든지 가능해 얼마든지. 어,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꿀게요.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형태. 수동태의 여러 가지 형태를 지금 보고 있다. 현재완료수동태, 미래완료수동태, 과거완료진행수동태 뭐 다쓸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뭘 해볼까요? 음, 어, 만약에, 수국지를 해보는데, 음, 그 박스가, 이렇게 나오고, 그 박스가, 어, 만약에, 이거는 수업체니까 능동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능동기에서 바꾸는 거 살짝 연습을 해볼게요. 아직 연습을 안 시켰는데. 어. 자, 우리는, 우리는 보낼 거예요. 샌드. 어? 그녀에게 뭐를 보냅니까? 이 박스를 보낼 거예요. 라고 한번 문장을 써볼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간전 목표고 그게 직접 목표가요. 어떻게 알아요? 같지 않잖아요. 그녀가 어떻게 박스에요 그녀가, 우리가 어떻게 그녀예요? 아니잖아요. 그치? 네. 뭔 말인지 알죠? 그럼 지금 사형식 수요전사죠? 그럼 뭐를? 이걸 한번 앞으로 빼볼까요? 그녀가 보내주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이걸 수동태로 바거든요 디스 박스가 온단 말이에요. 디스 박스가 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걸 요거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미래. 그치? 수동태는 미래 수동태를 써주면 되는 거지? 미래 수동태는 자, O1 플러스, B 플러스, 뭐 쓴다? 피키 쓴다. 그래서 센트 이렇게 돼요. 남는 건 뭐죠? 남는 건 뭐죠? 어. 됐자 이래서 미래 수동태. 나오는 거죠어 그치? <웃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월비 피키. 이 박스는 그녀에게 보내야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바이어스. 됐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수동태야. 송태의 기본이은 어쨌든 뭐에서 출발한다? B plus PQ에서 출발한다, B. 이 B에 뭐가 나왔었다?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여기 현재, 과거, 완료, 미래, 미래 완료. 뭐가 담겨있어? 시제. 플러스, 여기 때는 수도 있죠, 수 단추일 때는 이즈, 복추일 는 아니까, 수.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에. 그렇지. 의미가 있어. 의미. 그래서 결국 기본적으로, 아, 동사에는 수와 시계와 의미가 맞춰져 있다. 그두 군데 다, 다가 동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 알겠죠? 어. 그래서, 자, 지금 형태, 형태 알아봤습니다. 형태, 수동태, 형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을 건데, 너희들 그 책에 보면 47쪽. 천일면 47쪽을 빨리 보면, 현대형의 수동태, 과거형의 수동태, 미래형의 수동태, 이깎 것들 쉬워요. 우리 지금 이미 했기 때문에. 그찮 않아요? 그죠? 진행수동태, 진행수동태도 한번 했어. 네. 이렇게. 어. 뭐 미래 완료수동태까지 will have been pp. 다 잡아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봐봐. 동사의 수동태는 여기서 끝이구요. 동사의 수동태는 끝이고.